하와가 시험을 받았을 때그 마음의 경계에 대한 내용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웃음> 성경 본문은 장세기 3장 1절로 7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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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아가 나무에 불렸고 심화를 하였더라. 우리는 지금 그 하와가 시험 받을 때 마음 상태를 계속해서 공부해 가고 있습니다. 하와가 시험에 빠진 그 장본 혹은 그의 안에 있는 그 근원은 하나님을 아주 충분히 넉넉하게 사랑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음, 음. 하나님을 전혀 사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넉넉히 사랑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음. 시험이 오더라도 그런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할 만큼 튼튼한 마음을 가지지 못하고 지냈던 것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이 요인은 뭐 이제 여러 가지로 따져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충분히 그 먼저 직접 계시를 받은 아담과 충분히 나누지 않고 그 나눔에서 장성하지 않았다 하는 내,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사단이 이제 그릇된 것도 어 심어 준 것이 있고 하와 자신이 또, 어, 그런 간접계시를 받은 존재이지만, 그, 그,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규율하심에 대해서, 이제, 정상한 위치에서 그 말씀을 받지 않았다. 여러 가지로 이제 따져볼 수, 있는데, 가장, 음, 우리가 이제, 지, 지난번서부터 계속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지 아니했다. 이게, 한정어가 좀, 좀 범위가 넓죠? 범위가 넓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대한 심정이 튼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제, 연인 관계에서도 그렇죠. 서로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면, 이제, 눈이 돌아가죠. 예? 네? 그, 뭐가, 뭐가 지금 결핍된 게 뭐가 있다. 자기 쪽에 생각이 있으면, 그것을 어 다, 보여주는 듯한 상대의 눈이 돌아가게 되죠. 응?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연인지간도 정상적인 사랑의 관계를 못 이루는 거잖아요? 부부지간도 그렇고, 뭐. 예, 그렇습니다. 응? 응.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서 이제, 그더 전진했어야 되고, 더 튼튼하게. 더 융성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 대한 넉넉한 사랑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는데 이제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 간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방식대로 사랑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해석을 붙여서, 아니면 다른 생각, 다른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그거 재해석해 가지고 그 범죄하는 그런 상태로 나가면 안 되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게시한 방식에 충실하지 않으면 빠지는, 그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땅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땅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딱두 가지예요. 유대주의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하고, 헬라주의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유대주의적인 그 사랑 그뭐그 뭐, 그 이제 충분한 사랑이 넉넉하지 못했다는 것은 사실 질적인 문제도 있는 건데 사실 거기 양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질적인 것도 있는데 사울의 경우가 그런 거고요 또 인간의 이성이나 헬라 철학적인 그 토대에서 이제. 잘못된 예는 슈바이처 같은 경우에요. 인간 이성을 극대화해가지고, 인간 이성을 가장 중심 축으로 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해석하는 것. 뭐, 이제 거기에서 잘못된 전제 때문에 잘못된 종말관도 나오고, 우리가 이제 구원, 종말과의 관계에서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그 슈바이처 같은 경우는 이제 철저한 종말론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나 바울이나 곧 임박한 그 종말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이미 와 있는데. 와 있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건 철저한 종말론이라고. 그러니까, 어쨌든지 여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그때 전에 빨리 회개하고 착하게 살고, 이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철저한 종말론인데, 그것의 반대는 이제 실현된 종말론이라고. 이미 왔다. 그런데 이제, 아직 안온 거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반대. 근데 분명히 우리는 그 종말관이 이미 왔지만 아직은 성취 안 됐잖아요. 그런 속에서, 어, 이 종말의 세계 속에서 어떻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그 종말과의 관계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그, 그것은 결국, 아, 주님의 그 계명을 사랑하는 거죠. 계명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계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근거로 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그 이성주의자들 그런 뭐 합리주의자들 뭐 여기 유리주의자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제가 그 여기 그 원고를 보낼 때는 윤리, 그 윤리로 잘못 쳐가지고 보내는데 그거 고쳐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성경이 정확하게 규명한 걸 가지고 성경이 자증적인 진리니까 성경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해서 종말을 살아가야 돼요. 진짜 주님이 낮아지셔서 종말 때 오셔서 그 사랑하신 그걸 근거로 해서 진짜 종말을 준비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거야. 이 회복된 인간상과 사회상을,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누려가는 거예요. 그걸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배려하고. 그게 진짜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의 자세죠. 아, 아니야. 이미 온것 같진 않고, 우리가 다시 금박하게 올걸 어떻게든지 잘 누려가야 돼. 자기 생각으로. 그냥 이, 자기 생각으로 아, 이미 왔어 이제 그걸로 끝이야 이제 자기 생각으로 이성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일생 성경을 연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게 헛된 사랑이 되고 잘못된 사랑이 그 오히려 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사울은 사울은 헛된 열정으로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려고 했자신 쪽에서는 그 사랑할 힘과 무능 저 능력이 없는데 그걸 인정을 하고 오직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이미 사실은 구약의 뭐저 소선지서에 보면 대선 대선지서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만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 선지자들이 그 후반,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계속 그 문서 선지자들이 강조한 게세 가지예요. 딱세 가지. 하나님의 종, 저, 심판을 경고하는 거예요. 심판을 경고하고, 그리고 심판이 왔다는 거지. 그 실제 왔죠. 이제 선지자들 그, 이미 이제 뭐, 학계, 스가라,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은 이미 이제 심판받은 뒤에 그 게시를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이미 심판이 이루어진 것,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인간은 원래 스스로는 하나님을 찾아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역사 가운데 이행하시고, 완성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의 그, 그, 그 습성을, 성향을 다 아시고, 선택하시고, 언약하시고, 또, 거기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그렇지만, 그걸 끝내는 게 아니고, 그날, 그날, 심판과 회복이 있는, 어떤 사람 남은 자 사상도 있고, 이제 뭐 시원의 회복이 있고, 성전의 회복이 있고, 뭐. 그런데, 언약, 언약을 새로 맺겠다? 또 하나님의 그, 영을 보내겠다. 그것들이 다 있어요. 에스겔스 36장이나 뭐, 그 예레미야 <웃음> 31장이나, 또이사야서 뭐 또, 또 <웃음> 뭐, 55장, 60장, 뭐, 65장, 이런데 다 나와있죠. 그러니까, 이미, 그런 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이 이제 확대가 됐는데, 이미,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실 일들을 다 미리 예고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의 정치적인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제 정치적인 메시아를 생각하는 거죠. 온 세상의 구주가 아닌, 그리고 헛된 열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게 이제 유대주의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도 이건 아, 아예 거,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반대로 가는 사람들은 뭐 얘기할 것도 없, 없,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에 또 시험과 올무에 빠질 수 있다. 그것은 땅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땅의 시선으로 시선을 본다고 해도요. 내 시선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갔다 땅을 보면 안되고요. 내 시선은 없어져야지. 없어지고 하늘의 시선으로 땅을 바라보고 나를 보고 주님의 방식을 취해가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죠. 에, 그런 게, 이제, 그, 그래야 정상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헬라주의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굉장히 현대신학자들, 그 우리가 이제 언제 그거 공부할, 볼 기회가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이제 계몽주의 영향을 받은 그런 현대신학자들 그,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성경을 연구하고 하, 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서 누려보려고 하고 그랬어요. 그데 땅에서 땅의 시각으로 했다는 거예요. 땅의 시각으로 그 일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 이게 잘못된 거예 하나님을 사랑하긴 하는데 그게 넉넉한 사랑이 안 되고 유대주의적인 측면에서 봐도 넉넉한 사랑이 안 되고 헬라주의적인 측면에서도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 안에서 그 사랑을 알고 이제 그 언약의 원리를 어 외적 언약과 내적인 언약 그 상관관계를 잘 알고요. 그거를 실제를 누려가야 돼. 성신, 주님이 성신을 보내셔서 그 세계, 새 언약의 세계, 새 하나님의 나라, 새 사람의 세계, 새로운 사회의 세계를 다 알려주셨으니까 그, 그, 그 안에서, 그 질서 속에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찾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자기가, 아이, 그래도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야지. 오중 복음으로 삼박자 축복을 받고 현세에서도 잘되고 그런 것은 지엽적인 걸 가지고 어 이제 그걸 충족시켜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걸로 표시를 하는 거죠 내 병을 고쳐주면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게 다 잘못된다. 그런 게 넉넉지 않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담, 타락한 아담 이후에 그 세계 속에서 그런 두 가지 잘못된 사랑의 내용을 볼수 있는데, 지금 타락하기 이전에 그 신비한 상태인데, 타락한 그게 신비한 일이잖아요. 죄도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타락했나? 근데 이제 그 사랑이 넉넉지 못했다. 그 원리적인 측면에서 그런 거예요. 그그 그 넉넉지 못한 사랑, 지금 타락한 시점, 아담 이후에 타락한 시점에서는 어떤 현상으로 그 넉넉지 못한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가? 그거를 어, 말하려고 하는. 이게 그렇게 하면 쉬워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뭐 우주론적 논증, 목적론적 논증, 존재론적 논증, 도, 어, 도덕적인 논증, 역사적인 논증. 이거는 철학적인 용어예요. 하, 신에 대해서 어떻게, 신의 존재에 대해서 논, 논증해 나갈 때, 인간의 이성을 써가지고, 그거를 자연의 이치를 통해 가지고 이 땅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변증하는 거지. 이미 성경은 근데 하나님의 존재 여부를 변증하는 일을 하지 말라 그래요. 그건 전제된 거예요. 그 웨스트민스터, 구프린턴에서 그 이제 나와갖고 웨스트민스터를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를 세웠는데 거기. 그, 따라 나왔던, 메이천을 따라 나왔던 펜틸 같은 분이 어떤 신학을 얘기했냐면, 전제의 신학을. 전제된, 전제된. 이미, 이미 전제되어 있는. 그걸 꼭, 이미 하나님은 계시죠? 죄가 있죠? 죽음이 있죠? 사, 사단도 있고. <웃음> 그렇게 전제되어 있는 걸 이미 전제해 놓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수용해 가는 거예요. 그거를, 거꾸로, 이제, 거꾸로 전제해 놓지 않고, 땅에, 인간의 시각으로, 땅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찾아가 봐야, 거기에는 이제, 이제, 이상한, 이상한 사랑이 나오고, 이상한 사랑만 나오고, 어떤,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허물고 하나님 나라 사상을 다 허물어 버리는 그런 사상만 나와요. 우리가 이제 비신화, 뭐불투만빠르트뭐몰투만또 뭐 판렘벨, 뭐 리출, 뭐 이런 현대 신학자들, 뭐 바이스라든가 또뭐 에밀 브루노라든가 뭐 이런 현대 신학자들 이제 이름도 잘 여러분들. 사실은 그렇게 기, 기억할 필요도 없는데 그그 그,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런 시각의 열정으로 어어 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시를 한 거예요. 하나님 자기 머리를 써서 그건 안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좀 그런 정도로 이해하고요. 이게 내용이 어려워도 그냥 쭉 아, 이런 거로구나 하고 이렇게 이해하고 <웃음> 넘어가시고, 사람들. 원래, 뭐, 이제 사신신학을 했던 니체에 대해서도 그 논리를 따져보면 그 노, 논리를 다 알려면 이런 책을 다 읽, 읽어야 돼. 논리에 빠지면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가요. 논리에 빠져. 그 사람들의 논리가. 뭐, 프로이드나 뭐, 그 심리학자들의 그 논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데카르트나 스피노자, 뭐 이런 사람들의 논리도 마찬가지예요. 그그 그 논리를 쓸 때는 그 굉장히 그 나름대로 체계가 있어요. 그 용어 용어 선택에도 아주 아주 절제된 자기 사상을 표현하는 그런 용어들을 선택해서 쓰, 쓰고요. 그냥 그게 뭐저뭐 개통철학을 하듯이 뭐뭐뭐 뭐, 뭐 쉽게 이렇게 가볍게 뭐 사상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막 뭐몇 명씩 몇천 명씩 이렇게 생기는 게 그것도 아주 엘리트들이 그렇게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 부, 분명한 그런 논쟁이 있어요. 근데 그걸 하나 하나 다 알려면 사실은 뭐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가. 아이이 이 정도 있다는 거. 아 우리가 진짜 그러면 그큰 그 이제 김홍준 목사님이 왜 이런 얘기 어려운 얘기를 하시는가?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넉넉하게 사랑해야 하겠기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가. 그런 게큰 틀을 잘 이해하고, 진짜 하나님을 아, 넉넉히 사랑하는 대로 나가야 하겠죠. 그래야 아, 하와가 아, 실패했는데, 창조 우린 재창조된 존재로서 다시는 그런 동일한 어, 실패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넉넉한 사랑이라는 문제에 대해 이제 쭉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넉넉한 사랑은 첫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늘 애착을 가지는 것으로 중요히 나타날 것입니다. 음. 그러나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이제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유케 하신, 뭐, 사랑, 뭐, 하나님 형상을 입어서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뭐, 사랑, 지식, 지혜, 뭐, 의 뭐, 그, 은혜, 그 인자,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라도 알수 있는데, 그것만 그걸 안다고 이제 끝나는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영원하시다 하는 하나님의 속성들을 생각할 때자연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이옵니다 그것도 이제 그냥 그 어떤 하나의 그 단편적인 그런 지식으로 선, 의, 뭐 거룩 이런 용어적인 그런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가서는 그 의미를 다알수 없고요. 항상 그렇잖아요. 선이라는 게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야지 그 선이 어떤지 알지. 의의가 어떤 것도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런 걸알 때, 그 진짜 사랑하고 존중이 여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뭐 연인 간의 관계도 얘기했는데 서로 그렇게 저 사람이 한달 내내 나한테 수고해 가지고 힘들게 해 가지고 그 돈을 그 아끼지 않고 선물을 하고 내가 잘 좋아하는 것, 내가 뭐 조, 좋아하는 그런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거 이런 것들을 아낌없이 헌신한다. 그러면 그걸 통해서 그 사랑을 느끼는 거잖아요 사랑을 느끼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 그, 그 사람이 그 사람의 사랑에 대해서 존중하는 거지.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기울어져 있다 하면 선의 거룩 그리고 또 그와 같은 가장 순구한 어, 덕목들의 마음이 끌리고 그리고 마음이 더 기울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를 새로운 창조물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새로운 창조물을 입어 가게 하셨죠. 예?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래. 새사람을 입으라 입으 입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과 성신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제 속마음을 잘 알고 하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제 그 사랑을 기초에서 더 사랑을 해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다면 어떤 시험을 받을 때그 시험에 넘어지고 넘어지지 않고의 문제는 선을 향한 적극적인 의욕이 부족해서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알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서부터 이제 좀 보이고 어려워지는데요 <웃음> 선, 참된, 진리 또 의로움, 거룩함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그런 것들을 간절히 사모하고 나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무서운 올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험이 반드시 선을 포기하라든지 진리에서 떠나라든지 의의를 없애라든지 하는 식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 아니냐, 더 선한 일이 아니냐, 이것이 더 의로운 일이 아니냐, 이것이 마땅히 받아야 할더 훌륭한 일이 아니냐 하고 그의 가치관이 미처 다 포용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더 생각하게 하고 더 알게 하려고 노력하게 하는 식으로 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유대주의적으로도 사랑하고 헬라주의적으로도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을 하긴 하는데 하나님이 참 사랑이시다. 그분은 의로우시다. 그런데 그 그분이 계시한 방식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 유대주의적으로 사랑하고 헬라주의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 이, 이게 시험. 이, 그건 차라리 사랑도 못하게 하고 뭐 의를 떠나게 하고 뭐. 네? 지식을 무시하고 이렇다 그러면 그건 뭐 금방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 이건 나쁜 짓이라는 걸 알지만 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더 어, 의롭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 다른 방식으로 이게 더 낫지 않냐 하는 방식이에요. 이게 사단적인 술책이죠. 이제 하와를 사단이 그걸로 넘, 넘어뜨린 거예요. 하나님이 선악과 먹지 마, 못하게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을 하게 하고 진짜 하나님과 같이 되는 방법을 그 찔러 줘버리잖아요. 분명히 그 선악과 금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비전물들이 하나님과 같은 자리로 충만해져서 높아지길 바랬는데 이제 그, 그, 방법이 아닌, 이제 다른 방법으로, 어, 그걸 취해 가라고 사단이 꼬인 거죠. 다른 방법. 이게 사랑이 없어서도 아니고, 뭐, 뭐이 사람이 지금 의가 없어서도 아니죠. 하와의 입장에서는. 근데, <웃음> 이제, 그릇되게, 기만되게, 아주 겸여하게. 그럴듯한, 그럴, 듯한, 그럴 남이 에, 알지 못하도록 그럴 듯하게 소, 속이는 게 기만하는 거라고 그러거든요. 기만이라는 말의 타전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배웠지만 시험의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지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이러한 이러이러한 방법이 더욱 효과가 있고 더욱 목적에 맞는 것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묻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혜인데 나름대로 이제 지혜인 거죠. 그것이 반드시 악, 악한 것도 아니고 반드시 불리한 것도 아니며 오히려 사람의 생각에 선하고 의롭고 가치 있다고 생각할 만한 것들입니다. 그것이 선하든지 의롭다든지 참대든지 또 그것이 이 세상과 구별되었다든지 탈속했다든지 되 하는 것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사람에게 올때 그것은 하나님 편에 있으므로 쫓아가는 것이 좋겠다. 그것은 하나도 허감이나 악이나 불이나 죄의 경향을 가진 것이 없으므로 그것을 향하여 어, 가는 게 좋겠다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으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하고 그 사랑에다가 인간적인, 그 인간적인,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 사랑으로 그, 그 사랑을 포자하고 나가는 거요 분명히 사랑이라는 사랑 단어는 같은데, 그 개념이 다른 거예요. <웃음> 이슬람, 이슬람에서는 신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해요? 알라라고 그러지, 알라. 알라. 근데 이슬람어로 된 성경이, 번역된 성경. 거기 성경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나오는지 압니까? 거기도 알라예요. 거기도 알라예요. 근데 똑같이 알라라고 해도 삼일제 알라가 아니에요. 이슬람의 알라는. 근데 이 이슬람어로 번역된 그 알라는 그그그 그, 그, 그, 그거는 삼일제 하나님. 그 개념이 다른 거예요. 똑같이 그 알라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알레라는 말을 쓰, 쓰되, 사실 우리가 신이라고, 그것도 그 귀신 신자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그걸 귀신의 귀신들, 그, 그런, 그런 잡신들을 생각하고 신이라고 하지 않죠. 삼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이라고 하지. 그러니까 용어를, 그, 성경적인 용어를 써도 성경의 용어를 써도 성경에서 가르치는 성경에서 계시한 대로의 그 용어가 되게 쓰는 게 맞는 거죠. 그게 그게 그게 그렇게 중요해. 그 사랑 인간적으로 아무리 사랑하면 뭐합니까? 인간적으로 그 저기 절에 다니는 사람들도 복지 사업해요. 가난한 사람들 돌보고 고아들 돌보고. 저기, 과부들 돌보고, 장애인들 돌보고, 다 합니다. 노숙자들도 돌보고. 그런데, 신자들이 돌보는 거하고는 겉으로는 같지만, 내용은 달라요. 그들이 말하는 사랑, 그 자비, 예? 그, 그 개념이, 이, 저기,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그 말하는 개념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어그 같은 용어를 써도 그런 성경적인으로 입증될 만한 그런 충분한 넉넉한 그 그런 것이 아니면 그건 다헛게될수 있다. 이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런 게 용어만 같다고 그냥 그거 쫓아가면 참으로 많은 경우에 시험에 빠져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사람의 판단 가운데서 악이나 죄나 불이나 허위 같은 형식으로 오는 것이 시험이,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 선이나 의, 혹은 할 만한 일이나 이상과 같은 형식으로 올때 그것이 큰 시험이 되는 것이고 사람들은 거기에 많이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사 기독교는요. 유사 기독교가 그냥 100% 기독교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95%는 맞는데 결정적인 5%가 틀려요. 유사 기독교들은. 결정적인 5%가 틀리다고요. 아그 사람들도 그래도 뭐 나름대로 착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는데, 뭐, 인정하지.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지요. 그러나, 진짜 수용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는 거죠. 그 헛된 사랑이 되니까, 잘못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히 생각할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수 없고 하나님을 잡을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속성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추리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현실적인 도덕적인 속성 혹은 지적인 속성들이 곧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들인가 르게 이를 향하여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전진하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생활태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이것도 또 이제 아주 굉장히 좋은 말 같은데, 함정이 있다 이 말이. 이것이 철학적으로는 대단히 좋은 이론입니다. 선을 지구의 실제라고 할 때, 지고 최고의 그. <웃음> 최고의 덕이 뭐냐, 선이다. 지고선, 최고, 최고로 높은 게 뭐냐, 선이다. 그건 이제, 이제 그렇게, 어떻게 보면 도덕문적인 논증인데, <웃음> 선을 지구의 실제라고 했더니 그 실제는 지구의 선이다, 가장 높은 선이다 하고 말한다면 모든 선은 가장 높은 선에서 유출해 나온 것인 까닭에 선을 지향하는 적극적인 생활태도는 곧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그것이 우리를 오도화해서 시험 가운데 타락 가운데 빠뜨릴 수는 없을 것이다 하는 이론이 성립합니다. 이게 헬라 철학적인 그런 이성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논증을 해가지고 그 사랑을 하면 하나님도 받아주시고 어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이론은 어떤 한 개인이 간단히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이론입니다. 이게, 이게, 땅에서, 땅으로부터의 신학을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의 신학을 하는 게 아니라, 땅으로부터 여러 논증으로 신을 변증해 보려고, 그리고 그, 그 신을 따라가 보려고 하는, 그거예요. 사람이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기를 원치 아니할때는 또 선도 행하기를 원치 아니할때는 결국 무능력하고 무관심한 사람이 되어서 무용지물이 되지만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사실은 뭐더볼 것도 없다는 말이죠 일반적인 덕성도 없는 사람도 볼 것도 없는거예요 사실은 신자라고 하면서 일반적인 덕성도 적극적으로 악을 반대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도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한 것에 근거한 선을 쫓아 나간다면 그것이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잘간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최대 선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적극적인 심정을 가지고 행하는 베푸는 선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는 크게 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아 인간이 상대적인 선을 추구하고 사랑도 하잖아요. 그러면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을 구현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면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그 우리는 칼빈주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선을 사, 사랑을 할수 없는 존재. 사랑을 주님이 다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할수 없기 때문에 지혜와 능력 다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의뢰해서 하는 거죠. 그 사랑을. 그게 진짜, 진짜 위로부터 어, 나는 지혜에 의한 사랑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지고선이다.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다. 이렇게 전제를 해놓고, 내, 그럼 내가 열심히 자비를 행하고, 선을 행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이렇게 가면,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헬라 철학적인, 헬라 철학적인 그런 사상을 근간으로 해서 신학을 하는 거 최대의 선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적극적인 신정을 가지고 행하고 베푸는 선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는 크게 해를 끼치는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는 잘하고 에? 나한테 잘 못하는 사람한테는 안하고 이런 식이 되면 이게 살아, 하나님의 참사랑이 되지 않죠. 조건적이 되지 않. 제가 어제 그 신학교 경건회 강서를 했는데, 그두 아들의 비유, 두 탕자의 비유를 설계를 했습니다. 두 탕자의 비유에, 이건 우리, 그 이제 집안의 탕자가 장자고, 집 나간 탕자가 이제 둘째 아들 다, 다 이제, 어 호랑방탕하게 창기와 함께 그냥 다 없앤, 그 집밖에 당자지요. 그런데 그두 당자를 대할 때 아버지 사랑은 똑같아요. 그그 그 사실은 그 유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권위는 아들이요.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해왔는데 군법을 어기고 승리를 해왔어. 그러면 그 아들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명예를 더럽혔다고. 이게 질서를 지키지 않았다고 아버지가 그렇게 권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버지가 기업으로 준걸다 그냥 창기와 함께 다 말아먹은 자식은 이거 죽여도 돼요. 그런데도 그 아들을 이그 기다리잖아요. 그그 그 아버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을 반영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장자도 마찬가지. 장자도 이 장자도 다 기업을 다 줬잖아요. 똑같이 나눠 줬어요. 그걸 그걸 그 그걸 둘째 아들이 조금 해친 것도 아니고, 또 아버지가 충분히 그, 그 장자에게 두 배, 장자에게 두 배를 주니까 3분의 2를 줬다. 이말 미리 다. 그러고 이제 그 이제 동산에 그런 거죠. 이제 동산에 3분의 1이 부동산은 또 나중에 이제. 하후에 어떻게 처리할 건데 그렇게 잘했는데 아버지가 자기의 그 손으로 그 탕자 집 나간 탕자를 따뜻하게 하고 잔치를 해준 것이 시기가 나가지고 집에도 안 들어오잖아요. 오히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동생을 동생이라고 부르지도. 않고 그러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런 아들도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얘야, 그나 같은 죽었던 자 동생이 살아 들어왔지 않았냐? 들어와라. 이게 조건부로서 아버지 집에 일하면 아들이 아니에요. 이건 종이지. 이큰 아들이 열심낸 히 거는 잘 대우받으려고. 대가를 바라고, 열심히 낸 거예요. 그, 그러면 벌써, 그, 늘 말씀드렸죠. 잘 지내려고 하면 친구같이 지낼 수 있고, 아들같이 지낼 수 있는데, 이걸 보이려고 하고 대가를 바라면 종이 된다. 종, 종. 그 사람의 종이 된다. 그, 큰아들은, 그, 아버지가 준 기업을 그냥 넉넉히 받고, 그걸 충분히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취하고 싶은 탐욕이 있었던 더. 근데도 똑같이 사랑을 해요. 이 예, 아버지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으로 치면 이큰 아들이 얼마나 더 대우해주고 싶겠어요? 이 얘는 한 번도 이 잔치 자리도 안 해줬는데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어? 뭐, 기업으로 준거 호랑방탕하게 다 써먹지도 않고 그랬는데, 얼마나 더, 이제 뭐더 착한 아들처럼 보이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보면 아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짜, <웃음> 어... 자기가 뭘 열심히 그 어떤 그 자기 쪽의 그 해석을 가지고 열심을 내도 그것이 하나님을 뭐 아버지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한다고 해도 그 조건부가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사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다 취하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해. 원수를 사랑한다는 거는 사실 은불가능하지못하냐내 거를 내 가장 중요한 거를 훔쳐가고, 내 중요한 자식을 죽이고, 네? 내 귀한 딸을 간음하고, 휴하고 강제로 강탈하고, 거짓말하고, 네? 도적질하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봤습니까? 내가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걸 알기 전에는 절대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 걸 주의 말씀과 성신으로 깨우쳐주고, 알게 하시고, 원수 사랑 형제 사랑, 원수 사랑을 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죠. 그게, 그게 진짜 사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 그두 아들의 비유에 나온 그 아버지의 사랑이 진짜 그 사랑이에요. 똑같은 사람. 이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이큰 아들 같은 경우는 음, 그 절대 하나님 나라를 해치는 사람. 이따 다음 시간에도 보겠지만 이그 슈바이처 같은 사람들, 그 신신학자들, 진보 신학자들, 이성 자유 신학자들, 예? 주지주의자들 뭐 이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다 어지럽히고, 사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찾아서 누린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회방하고, 어지럽히고.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있어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바른 길이라도,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전진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굉장한 해를 끼치는 일이 얼마든지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학을 하거나 사색을 해서 하나님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깨닫는 것은 어디에 의해서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신을 계시하신 계시에 의해서요. 이 우리는 철저히 계시 의존 사색. 이제 박윤선 목사님이 그 표현을 하셨는데 계시 의존 사색. 우리가 그냥 그냥 인간 이성으로 그냥 하나님을 사색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이웃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철저히 계시를 의존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철학적인 사색에 의해서 스스로 터득하거나 혹은 스스로 정의하거나 스스로 정해놓은 신이라는 개념을 오도하기 쉬운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신이 계시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을 쫓아가는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 되지 않느냐 하는 이론이 그 다음에 있는데, 여기에도 또 함정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헬라 철학적인 입장에서 그 신학을 하는 사람들의 한계. 지금 또 게시를 따른다고 하면서 또 빠지는 게시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또 빠지는 함정 이게 유대주의적 또 함정이에요 여기엔 사울의 예가 나와요 하나님이 자신을 게시하신 것은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게시하신 바에 의해서 하나님을 알았노라고 알 생각하고 확실히 그분이 유일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사랑과 열정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크신 오묘한 계획과 경륜을 쳐부수고 파괴하는 일이 없느냐 하면 얼마든지 있다. 과거 기독교 역사에도 있었는데 대표적인 현저한 예를 하나 들면 사도 바울. 유대주의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을 중시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아닌거죠. 그가 사울이었을 때 기독교를 몹시 박해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몰라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대한 열정, 열렬한 심정에 있어서 다른 동료 누구보다도 더 아주 승하게 조상의 유전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그런,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았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신과는 결코 자기가 철학적으로 사색하고 추리해서 자기 멋대로 만들어 내놓은 자기가 규정해 놓은 신이 아닙니다. 지구의 선이라든지 제1의 실제라든지 지구의 능력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마음대로 이성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철학적인 명제가 아니고 자기 조상을 통해서 전승받은 바 구약에 나타난 게시를 학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의 신학과 전통을 받아서 가졌던 이론입니다. 그 그런 그 신론이죠. 말하자면 확실한 신학의 터위에서 얻은 바 하나님입니다. 그것이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경륜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진행의 큰사실 하나를 힘을 다해서 파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까도 초두에 얘기했지만, 대선지서, 소선지서에,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 그때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때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다 알려주고, 그것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을 했어요. 새, 새 언약 또새영그다 <웃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거를 무시한 거죠. 아 종말의 날에 메시아가 왔다. 진짜 온 세상에 구주로 오셨다. 그러면 그분을 영접하고 죄인들을 왜 구주로 오셔서 사역하는 거를 진짜 기뻐하고 수용했어야 되는데, 이 정치적인 메시아. 이런 걸 생각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민족적인 메시아.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자기 민족을 위한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만, 자기 민족을 위한 율법 준수. 이게 헛된 열정을 낸 거죠. 근데 자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에 열심을 내서 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 있냐 구속사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가도 잘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그그 그 질서 속에서 그 시대 속에서 그 위치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했는가도 알아야지 성경적으로 자기 쪽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더 사랑받으시지 않겠나 더 열심히 더원어연구하고더 이론연구하고 이론 청교도 시대 말기에 말이죠. 미국 이제 신학을 보면 목사들이 하루에 아뭐 13시간 이상 설교 준비. 이게 이게 출판을 위한 설교 준비. 성, 성도들의 그그 그 상태, 그 그들을 알고 그들이 거기서 건짐을 받아서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 생각보다도 그 그거 아니에요. 지 지식적으로 완벽한 원고. 그런데 예. 성신의 사역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세대들이 뭐다 타락하고. 뭐. 주님께서는 그런 시점에서. 당신의 열정을 내셔가고 스코틀랜드에서부터 성신 그에 불을 붙여 주셔가지고 그게 미국으로 해서 평양 대북까지 막 오잖아요. 그런 영향으로 이게 인간의 괴로 인간의 머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그런 이론으로가 아니라 그게 진짜 바른 정서를 가지고. 발은 진짜 말씀과 성신을 의지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진짜 증거해야 돼. 온몸으로. 하나님의 그, 바, 그리토께서 낮아지셔서 모델로 보이신 그 사랑을. 그렇지 않으면 여기, 저기, 또 다른 바울 같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사부 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월이 가졌던 하나님은 확실한 그 신학의 토위에서 그 얻은 그런 하나님.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말미암마서 그, 하나님께서 경륜하신 그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진행의 큰 사실 하나를 힘을 다해서 파괴하려고 했다. 오늘날도 진짜 말씀과 성신을 의지하지 않으면 꼭 이런 식이 돼요. 주, 주지주의로 간다든가, 제도 형식주의로 간다든가, 에? 아니면 그냥 신비주의로, 신령주의로 아주 그런 거다 빼고, 그렇게 가면 이제 뭐 다, 하나님 나라를 다 회방하는 거예요. 여타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자기가 세운 이상, 자기가 선이라고 규정해 평가해놓은 것 자기의 지구의 실제라든가 가장 의롭다든지영원하다든지진리라든지 이렇게 정해놓고 나간 것은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왕왕 진리를 탐구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내신 자연계 일반 진리 같은 것을 열심히 탐구하는 훌륭한 과학자를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훌륭한 과학자가 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리를 사모하는 까달게 하나님을 사랑한 결과를 냅니까? 그렇지 않죠. 그 제도 자체에, 그 자연 법칙 자체에 갇혀버리는 것, 하나님의 크신 경륜이나 계획이라는 것을 반드시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가냐? 그렇지 않다. 오히려 반대하고 회파하는 일이 훨씬 더 많다. 그렇다면 과학적인 진리를 낸 신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별다른 것 같이 말하는 이런 현실에서 무엇이 어째서 그렇게 됐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와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넉넉히 못해서 맨 처음에 그렇게 시험에 빠졌다고 했는데 대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데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저히 하와도 하나님께 의존해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개명을 순종하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그래서 시험에 들은 거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재창조돼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진짜 사랑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고 그리고 말씀과 성신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한 것도 내가 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 하나님이 다 하셨다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한 것처럼 하게 되는 자기가 한것다 기억하고 나한테 그만큼이라도 안하면 서운하게 생각하고 이런 거는 교회 안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야 교회 안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에 안 들어 기도하겠습니다